안녕하세요 어, 오늘은 어, 마운틴 바이크 트레일에 왔습니다 이제 또 이제 아는 동생과 함께 초보에서 미디움에서 하드코어까지 한번 가볼 수 있는 트레일은 어,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트레일은 여기 이제 다운힐 섹션이고요 오늘 두 바이크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크는 어, 스페셜라이즈에서 나온 어, 스턴 점퍼의 칼본 버전입니다 어, 풀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어서 진짜 웬만한 범피는 진짜 스무스하게 버러리하게 그냥 나가더라고요 두번째 바이크는 어, 쌀쌀에서 나온 바이크인데 이 쌀쌀 앞에 이렇게 고추가 퍼플한가요 어, 그려져있는데 이 모델명을 잘 모르겠어요 이 바이크도 어, 풀 서스펜션입니다 정말 재밌게 탔습니다, 어, 스톰 점퍼가 정말 좋아서 너무 좋았습니다. 이제 동생이 오면, 어, 슬슬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Yo! <웃음> 불버다 <웃음> 진짜 <웃음> 아이 안되겠다 기어본 변속을 못하겠어요. 빨리 빨리. 아 미쳤다 이게. 아. 아. 아. 이렇게 좋은 자전거를 끌고 가다니. o o h Nice! Whoa! Whoa! Nice! Whoa! 장난 아님, 요, 허벅지가 불량, 불량허벅지. 와씨, 미쳤네. 와씨, 미쳤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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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힘든 코스였습니다. 40분 코스였는데 어좀 테크니컬한 것도 많았고 근데 오늘 같이 따라온 동생이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. 어 진짜 막어지럽다 그러고 하는데 다음 코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Let's get it. 아, 이제 로비가 왜 쉬는지 알겠다. 오 <웃음> <웃음> 그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됐어. 그래서. 오씨래 뭐, <웃음> 이거 <왜>, 이거 <웃음> 두번째 코플랜드 와 여기.. 여 아니다 어, 와 여기.. 여 아니다 <웃음> 아 나는 아니.. 투에서보이던데 거기.. 갈 생각도 못하겠어 와형 <웃음> 와, 여기.. 우우 <웃음> 우와 <웃음> <오와. 웃음> 오케이 우 <웃음> 아. 와 이걸 어떻게 가 여기 조심 와 여기 익스트림이다 여기 진짜 어나 내려야겠다 와 이건 이건 어, 어느 정도 타야지 되는 거야? 여길 빨리 간다고? <웃음> 걸어서 내려가는 것도 힘든데 아 갑자기 한없이 작아진 느낌. 나란 인간 많이 부족한 인간이네. 오. 어. 아 돌이 많네 여기 엄청. <웃음> 어. 이게 이렇게 되면 어. 이게 워시아 때 같고. 살짝 뒤로... 어 뒤로 해가지고 완전 다르. 어 조심 조심 조심 천천히. That's it. Woohoo! Woohoo! Yo! Michota! Woohoo! w Wow! What the hell? Oh, what l o t e o t e o t e t w o a Whoa! Whoa! 아, 형 점프 재밌지 않았어요? 어? 점프 재 a r 지 않았어요? j u 재밌 for 엄청, 재밌었어 s Oh, shh. Oh, shh. Oh, s 와. 어 점, 나는 h h Oh, shh. 스 h shh. Oh, shh. Oh, s 아 고프를 켰어야 됐는데 아씨 너무 그 내려올 때 너무 재밌었는데 어디야? 우차 있어 아 오케이 와, 씨, 이제부터 누가 마운틴 바이크 탄다 그러면 괴물이라고 생각해야겠다. 그치, 그렇게 신나게 내려왔으면 어렵게 올라가는 길이 있겠지. 아이고. 오, 런틴 바이크 오시기 전에 어, 준비하셔야 할몇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살짝 손을 보호해줄 수 있는 이런 장갑 하나가 있으면 훨씬 편하시고요. 그 다음에 헬멧은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. 어,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백팩이 좀 불편해서 힙색을 옆에다 메고 하는 편입니다. 그래 안에는 보시면 중간에 먹을 빨아 어, 이렇게 바를 준비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고프로 어 충전기 충전기 배터리 어 그다음에 앞에 보시면 좀 휴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어 중간에 먹을 그 사이클링 젤입니다 어 이런 반바지 같은 거 그다음에 어 선글라스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시면 어 제일 기본적으로 마운틴 바이크를 타실 때 그렇게 무리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